안녕하세요 입미남청풍수장입니다 <웃음> 코골이 수술 왜 그렇게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없는지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아주 예쁜 아가씨가 왔어요 승무원인데 어, 음. 코골이 때문에 힘들고 또 숨이 답답해서 힘들고 같이 자는 사람에게도 뭐 피해가 줘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수면 검사를 했는데, 아, 코골이가 심하고, 더욱 심해서 음. 수술을 하면. 좋겠다라고 음. 하는데 사실 이 아가씨가 수술이 좀 겁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본인은 이 수술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고 해서 많이 알아봤대요. 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은 수술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수술을 하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제 상담을 왔거든요 음, 그럼 수술은 뭐 어디를 수술을 보통 하나요? 보통 이제 고구리 수술하면 목 젖, 연극에 돌려내는 수술을 아. 하죠. 이제 숨이 자꾸 이 기도를 넓혀야 한다는 에서 거기를 음. 이렇 열어주는데, 과연 내가 수술이 맞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음. 그거는. 해봐야 하는 거잖아요. 고또 음. 의사 선생님이 하실 때 수술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얘기하셔요? 어. 있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네, 반반입니다. 반반입니다. 네. 하는 사람이야, 고뭐 반반이면 좋은 확률이지만 받는 사람이면 반은 실패한 거잖아요. 안 하는이나 못한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그 많은 후유증 고통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정말 쉽지 않죠. 근데 그목젖을 음. 잘라내면 네. 목젖은뭐 추처럼 달려 있는 건데 네. 그걸 잘라낸다고 해서 그래 기도로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이 좀 확보가 될까요? 뭐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주요 원인이 혀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특히 이게 혀가 원인지 아닌지 정말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은 바로 잘때 심해지고 옆으로 자면 좀 나아진다. 음. 그러면 혀가 어떻게 처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음. 어, 혀의 문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무턱대고 수술부터 하지 말고 음. 어, 그 아가씨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수술은 최후의 방법인 것 같다.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자 왔는데 일단 뭐 수술 아니면 양압기를또 권했겠죠. 양압기도 또 보통 일은 아니고 음. 그래서 이제 찾아오게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옆으로 냐면 거의 괜찮아요. 음. 수면 다운 검사도 결과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근데 그 문제가 봤더니 구강이 아주 좁고 음. 어, 턱이 뒤로 밀려 있는데 교정을 했대요. 음. 어, 할 때. 그래서 이게 무턱인데 음. 위에 치아를 빼고 음. 아래치아도 빼고 음.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정을 했더니 기도가 확 아. 줄어들어버리고 죠 어, 그런 상황에서 목구멍 조금 넓혀준다고 들들는 음.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음. 결국은 기도를 넓혀주는 수술을 다시 하거나 음. 양악수술을 음. 해서 원래 기도가 좁아진 게 아니고 음. 넓혀주는 수술을 음. 해야 되는데 빼는 수술. 교정을 해서 집어넣는데 어, 네, 다시 수술해서 다시. 빼야 된다?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웃음> 얼굴을 이렇게 빼면 여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또 아니고 그래서 수술 말고 다른 방법 찾자.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죠. 음. 자꾸 뒤로 턱이 처지니까 음. 턱이 처지지 않고 기도가 음. 유지될 수 있는 위치만 음. 확보해주면 되는거죠. 음. 음. 어쨌건 수술이 왜 음.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은지 음. 목젖이 처진 사람들은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죠. 음.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음. 혀가 같이 처진다는 거죠. 음. 그래서 혀가 더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혀는 손대지 못하고, 작은 부분인 음. 목젖 연구에만 잘려나려고 하니, 음. 어, 기대했던 것보다 음. 어, 효과가 그음 많지 않은 거죠. 음. 음.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이제 편도가 너무 커서, 음. 어, 목젖, 목구멍을 진짜 막고 있는 사람, 음. 음, 그런 사람들은 좀 수술에 도움이 필요한데, 음. 그렇지 않으면 음. 어, 수술은 최고의 방법 을 생각해 보이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전화했던 그 고객이 내시경을 했는데 기도가 좁아 가지고. 네. 양압기를 쓰라고 네. 보냈다고, 네. 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고객이,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연상을 해봤는데, 그분이 뚱뚱하지도 않은데, 기도가 좁아졌다. 기도가 좁아지면 기도에 살이 쪘을까요? 원래 왜? 태생적으로 좁은 기도를 갖고 있어요. 아, 있을까요? 좁은 기도를 갖고 네. 있는 사람들. 네. 그러면 기도 자체를 확장해주는 건 없어요? 이렇게 넓히는, 기도를 이렇게 넓히는 아, 방법은 없어요? 기도 뼈를 넓혀준다고요? 네. 막히는 거는 이 기도가 문제라기보다는 여기 딱딱한 부분 위쪽에 있는 되게 이렇게 말랑말랑한 연조직 네. 이 부분이 자꾸 처져서 생기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해주면 좋을 것이라고는 기대를 갖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털라는 네. 변수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 기도 자체를 확장하는 수술은 없네요. 네. 없고. 그 기도 주변에 있는 네. 부드러운 조직들 그렇죠. 예, 처지고 늘어진 네. 그런 것들만 이렇게 좀 도려내고 잘라내면서 그렇죠. 기도로 들어가도록 확보해주는 그 정도밖에 는안 되는 거네요 수술이라는 게 네. 네. 아, 그런 그렇구나 이제 보통 코골이 수술하면 일단 네. 코를 뚫습니다. 네. 내시경후 보면 코가 대부분 한쪽이 휘었습니다 한쪽 공간이 작습니다. 물론 코로 호흡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음. 근데 실질적으로 코를 뚫어서 음. 코골이가 좋아진다라고 음. 하는 거는 그 비중이 음. 그렇게 높지 않아요. 1, 20% 좀 개선. 음. 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긴 한데 음. 수술부터 덜컥하고 음. 안 되면 어떡하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음. 이제 코가 좀 휘어가지고 당신은 그래서 코를 걸고 무이 심하다 해서 이제 코를 뚫었어요. 음. 그게 코를 뚫는다는 게 한쪽으로 휘어진 그 뼈를 이렇게 잘라내는 건가요? 예, 잘라내거나 어. 네. 잘라내거나 아니면 쉰 거를 조각조각 조각 내서 이제 다시 배열을 해서 아.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건데요. 어, 그런 어, 것도요? 조각조각 어, 조각 내서? 굉장한 고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 코 안에서 꺼낸 솜이 이만큼인데 어. 뭐코 안에다가 지혈을 해야 되니까 네. 코 안에다가 다 쑤셔 막아가지고 음. 이제 꽉 막아놓으니까 이제 코로 숨을 보니까 입으로 숨을 쉬어야되잖아요아그 고통이 말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목젖을 또돌려내는 수술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음. 아, 또그 안은 딱 얼마다 음. 그래서 그 친구는 정말 도시락 사가고 말리고 싶다 아. 근데 그렇게 해서 효과가 좋았으면 그나마 음. 유행이 되는데 그게 또 아니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음, 음. 정말 수술을 하는 거는 음. 아니다 라고 음, 하는 음. 말을 만나는 사람마다 음. 나 코굴때보다 뭐, 수술할까를 음. 절대 음. 하지 말라고 <웃음> 하는 기도 하지만 음. 한편으로 하,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어, 그렇게 아프고 힘든데? 효과도 없는데? 그 연맥이고 싶어요 마음에 안 나만 나. 아플 수 없어. 도을좀 어, 주고 싶은데, 참 어떻게 하지 못하고. <웃음> 내가 해보니까 할 만해. 라고 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많이 들었는데. 설마요?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소장님 정말 그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너무 힘들어서. <웃음> 너무 힘들어서. 네. 아으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 선장님 말씀은. 이게 정확하게 문제가 되어지는 부위가 정말 수술을 통해서 개선이 되어지고 나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네. 원인은 다른데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원인 삼아서 제거를 해도 근본적인 원인은 없어지지 않는다. 네, 네, 대부분이? 너무 수술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통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음. 부작용이 더 위험하잖아요. 음. 만약에 수술 잘못해가지고 음. 자꾸 기도로 뭐가 넘어가면 음, 그런 건 많더라고요. 음, 하고 음. 또 수술의 부작용 중에 제일 이제 많은 게 이제 그런 음. 거하고 그다음에 음. 이 코로 자꾸 넘어가는 거 있죠. 빡빡해지는 그런 것 같은. 그럼 남면이 여기 나오고. 아 뒤로 이게 식도기도 그 그쪽 예,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는 거 말고도. 기관을 막는 역할을 이 목적과 연구가 했는데. 그걸 못 하니까 너무 잘라버리면 그런 현상 생기고. <웃음> 어. 그래서 코로 넘어와요? 네. 허어. 그렇구나. 네. 그런 기억은. 음성이 변화되기도 하고 어. 또혀 잘못 손대면 음식 맛을 잃기도 하고 어. 어, 혀가 부자연스러워서 발음이 버벅대기도 하고 어. 어쨌든 우리가 생각보다 다양하고 어. 좀 심각한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데 음. 음. 수술의 가장 큰 문제는 음. 되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한번 잘라내면 네. 붙일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섣불리 수술부터 덜컥하면 음. 심각할 수 있다. 음. 그래서 수술 아닌 다른 방법을 먼저 해보고 음.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 음. 그때 수술해도 늦지 않다. 라고 음. 하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한 거는 혀 수술은 어떤 게 있어요? 혀가 이제 처진다고 하니 네. 혀가 붙어있는 곳? 어. 그게 아래턱 여기 알고부터 시작해서 혀가 네. 붙어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혀가 이렇게 쳐질 때 보면 여기 설 소대라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끈 같은 거. 네, 예. 그 부분을, 예. 그것만 잡기가 뭐하니까, 예. 이 설근 조직을, 예. 이렇게, 여기 뼈, 이렇게 예. 뚫습니다. 여기 앞에 여기, 여기 뼈를 뚫어가지고, 그, 그쪽에 이 혀가, 혀 뿌리가 이제 붙어있으니까, 혀 뿌리라기보다 혀의 근육이 예.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쪼개가지고, 당겨서 두 바퀴 돌린 다음에 다시. 이제 <웃음> 고정을 시킵니다. 무슨 신발끈도 아니고 뭘 또냐? 그러면 혀가 이게 처지는 양이 좀 줄어들겠죠. 어...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 네. 다시 근육이 늘어나잖아요 예. 계속 당기고 있으면 늘어난 모무들처럼 네. 네. 그래서 뭐 일, 이년 후에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데 이게 그 만만찮은 수술이니까 어... 뼈를 뚫기도 하고 치아 뿌리 바로 밑에 뚫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 치신경을 건드려요. 음 그래서 치아가 손상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여기 이제 뚫어놨기 때문에 약해지죠. 아 실제로 그런 수술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설균 아 진술이라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무섭다. 생각보다 그렇게 기대만큼 아 효과가 많지 않아서 아 후회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음. 일단 수술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수술 후에 그 후유증과 그 통증과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하셔서 아, 상담 오셔서 정말 해야 되는지 어떤지를 좀 의논해 보면 참 좋겠네요. 네, 우리 수술 하면 또 허리 수술 한때 정말 유행처럼 누구나 했죠. 누구나 안한 사람 이상할 정도로. 예.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안 하죠. 응. 수술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다는 걸. 그렇죠. 그렇죠. 경험을 통해 알게 돼니 그렇죠. 그렇죠. 수술 같은 경험을 굳이. 음. 해야 될지. 안아야 돼요. 아. 네, 돼요. 네, 안아야 돼요. 저도 수술한 거 하나 있는데, 할 필요가 없었던 수술이라는 생각이 요새 계속 들어서 화가 막 나거든요. 우리 몸은 음. 우리가 환경만 만들어지면 스스로 음. 어, 회복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음. 음, 어떤 보조적인 어, 도움을 받아서 할수 있잖아요. 음. 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수술은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